전시의세 번째 날.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드는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사랑과 미움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집착과 거부감도 하나. 그렇죠?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도 하나. 근데 그 마음들이 전부 에고인 거예요. 에고는 그래서 힘든 거야. 알아차니까. 리두 가지 마음이 같이 올라와요. 내가 어떤 거에 집착할 때 나머지 하나는 거부하고 있어. 남자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세면 어떻게 되냐면 여자를 거부해. 여러분 살면서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 없었나요? 저는 제 친구 중에 보면 남자만 사귀잖아. 그러면 친구랑 연락을 다 끊어. 여자친구들이랑. 정말 배신감이 전화해도 안 받아. 남자 만나라까 빠져서. 그랬다 남자한테 버림받잖아. 전화가 계속 와. 그냥. 어. 그러니까 뭐예요? 한쪽에 집착하면 나머지를 다 버려버리는 거야. 집착이 세면. 그래서 또 남자한테 버림받고 자기가 남자한테 다 버리면 여자한테 가서또여자친구만만나면 다시는 연애 안 했는데 그랬다가 우리끼리 이러지제가또 남자 생겨봐요. 아니라 달러 남자 생기면 또 여자 다 버려. 이게 그 집착이 아주 셀때 거부감도 아주 센 거야. 그래서 그게 미움이야. 미움이 정확한 의미의 미움은 뭐냐면 어떤 걸 너무 집착하는 것도 미움이야. 왜? 다른 걸다 버려버리. 부작용도 큰 거예요 아니 남자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고 왜안 돼? 그치? 적당히 해야 되잖아 왜 버림 받는 줄 아, 알아요? 그치? 여자친구가? 왜 버림 받는지 나는 걔를 만나고 금방 알았어 버림 받고 와서 너왜 버림 받는 지지 쥐는 몰라 근데 얘기를 딱 들어보면 남자가 피곤해서 버리는 거야 온통 몰빵을 안해 여자친구도 안 만나니까 모든 시간을다 남자 생각을해 전화를 한 시간에 한 번씩 한대 자기야 뭐 해? 뭐 먹었어? 어떻게 해? 여러분 남자분들 그런 여자 생각만 해도 어때요? 치가 떨리지 않아요? 네. 세상에 뭐일좀하려고한 시간에 한곳이 일에도 집중을 못해 오직 그 남자 집착하니까 치가 떨리지 그래서 사람을 괴롭혀 집착하면 그래서 버림받아 자기가 그 집착 때문에 버림받아 사랑을 성취 못해 그러면 그 집착이 가해자죠 맞잖아 가해자잖아 나는 그 집착은 사랑이니까 구원자라고 그 생각하지마 그래서 과도한 집착이 가해자인 거야. 또한, 거부감도 과도한 거부감일수록 가해자야. 여자친구들한테 아예 전화를 안 하네. 남자한테 받아.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 그렇게 거부하니까 우리도 끊어버려, 나중에. 음, 진짜. 오기만 해봐라. 뭐, 좀 지나면 또 징징 울고 오지. 그럴 때또 우리가, 야, 친구 중에는 걔는 아예 끊어버리는 애도 있어. 싸가지 없다. 나빠져 놓은 게 아니라, 그게 애고가 센 거예요. 자기의 어떤 집착과 거부감을, 그래서 볼수 있어야 돼. 처음에 이 공부 시작할 때는 집착도 이렇게 커그 집착만큼이나 거부감도 커요 호불호가 강한 사람 그게 집착과 거부감이 큰거죠 내가 어떤 걸 엄청 좋아하는 건그 반대되는 걸 엄청 싫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우월감을 엄청 좋아해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으면 열등이를 엄청 싫어하는 거야 그게 부작용이야 열등이는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고 못쓰는 거죠 죠그렇 그렇지가 않아요. 열등이랑 우월이가 다 필요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야. 필요하지 않은 건 나타나지 않죠. 어? 개똥도 약이 쓸려면 없다고 똥도 필요한 건데 이 세상이. 응? 열등이가 어떨 때 필요할까? 여러분이 직장 상사 앞에서 우월감을 써줘야 돼요. 열등감을 써줘야 돼요. 그렇지. <웃음> 여러분이 직장 상사인데 부하 직원이 와서 사장님, 결제해주세요. 딱 이러면 어떤 이분들께서 저거를 잘라야 되나, 이러지 않겠어요? 자기가 아무리 잘랐어도 사장님 앞에 가면 열등기를 써줘야 되는 거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헤라님, 저는요, 엄청 일도 잘해서 실적이 엄청 좋고, 외국계 유명한 회사 나오고 한 분이야. 근데 사장이 자기를 안 좋아한다는 거야. 왜안 좋아하는지 알겠지, 여러분? 너무 잘났어 그래서 넓 맨날 인정받아서 어린 시절부터도 엄마도 이 아, 아버지보다 자기를 더 인정했네. 남자 형제들이 다 자기를 질투해. 맨날 전교 1등에 완벽하고 뭐든지 잘해. 그런 사람이 회사 들어갔어. 위에 사장님이야. 내가 전문하고 이사 일해. 그런데 내가 거기 실적 1등이야. 어떻게 보면 사장님보다도 능력이 더 좋은 거야. 그렇지? 그럼 사장님 인정할 것 같은데 왜 인정을 못할까? 사장님 앞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우월감만 쓰는 거 어렸을 때부터 우월감만 쓰고 열등이면 나쁘다고 버리고 안 쓰니까 못 쓰는 거예요. 자기가 겸손하게 쓰려고 해도 그머리 뿐이지 몸에서는 어때요? 우월감. 그러니까 사장님이 어느 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사장님한테 왜 싫어하냐고 물어봤냐고 하니까 아, 그런 거는 참아 못물어봤다 사장님이 무슨 말을 하더냐 그랬더니 참 완벽하다고, 나무랄 데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대데 그 뒤에는 어떤 말이 있죠나 너한테 열등감 느껴 여러분이 어떤 사람만 보면 열등감이 올라와 근데 그게 내 아랫사람이야 데리고 있고 싶어요? 안 데리고 있고 싶어요? 안 데리고 있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알려주면서 사장님 없이는 안 된다고 딱 굽혀라 그러면서 제발 저좀 사랑해주세요 이걸 해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야 그분 멋진 분이더라고 평생을 못 썼으니까 난 그걸 못쓸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아버지도 열등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 아들한테 너무 잘났으니까 자기 부인도 다 아들 아들 우리 큰아들 이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싫어한대 대놓고 싫어한대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가서 무릎 꿇고 나좀 사랑해달라고 나 아버지 사랑못 받으니까 힘이 없어서 일도 못하겠고 아버지 없으면 안 된다고 응. 아버지 앞에서는 난 열등한 존재라고 이렇게 하라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난 그걸 할줄몰랐거든 했어 어. 아버지한테 가서 그걸 했더니 아버지가 기꺼이 열등을 써주는 아들 보거 사랑받고 싶다고 인정하는 게열등감너 혹시나 안 된다고 할때열등감 올라오잖아. 그렇지? 해주니까 아버지한테도 사랑받고 사장님한테도 사랑받고. 이게 열등이 얼마나 필요한 줄 알아요? 우월이만 쓰다가 오히려 폭망이 더많아 우월이 좋다고 그렇게 우월이만 쓰다가 폭망하는 정권이 보수 정권인 거야. 그래도 열등이를 잘 써서 사랑받았던 게 진보정권, 지난번에. 근데 요거는약삭빠르게 가해자 하면서 다 뺏으면서 나 약하다고, 약자라고. 하도 사기쳐서 국민들이 이제 안 좋은 거야. 그 약자가 가짜라는 거야. 진심이 아니라는 거야. 진심으로 약자 마음을 쓸수 있어야 돼, 열등이를. 이렇게 어떤 하나를 거부할 때그 반대급부를 버리게 되고 그러면 반대 마음을 쓰지를 못해. 그래서 늘 우월이만 써 그럴 때 그게 가해자야 늘 열등이만 써도 안 되죠 자신감 있게 부하직원 앞에서 나를 따르라 해줘야 되는데 부하직원 앞에서도 아, 쩔쩔매 열등이만 써 올바르게 상사 역할 못하니까 그 자체 마음을 잘못 쓰는 그게 바로 가해자인 거야 미움이고 가해자죠 내 인생에 도움을 안 주는 가해자 근데 오늘 아침에 올라와서 느끼는 마음이 그 집착하는 마음과 거부하는 마음을 못 느껴서 거기에 딸려가고 있구나 이 제자들이 영체관의 가족들이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누구를 보든지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 너무 좋아 사랑받고 싶어 또 하나 싫어 거부감 들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 하나를 예를 들게 섹스 섹스에 대해서 섹스 싫어하죠 거부하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섹스 좋아하는 여자 남자라고 얘기할 때 어때요? 불쾌하기도 예 그치 거부감되고 아, 수치당할까봐 두려움 올라오고 하지만 또 섹스를 잘하는 여자 못하는 남자라고 할때 인정받는 느낌도 들어 음. 섹스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엄청 좋아해 그래서 무슨 방중승리니 이런 거 유명하고 그렇죠 그런데 또 거부하기도 하지 모든 게 이래 내 여자를 여자인 나를 되게 되게 좋아해 하지만 거부하기도 해 남자인 나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아, 여자로 태어나 편하고 이러기도 하잖아. 모든 거에 대해서 이런 데이두 가지를 다 인정해야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밖에 인정 안 해. 나는 이걸 싫어해. 나는 이걸 좋아해. 이거밖에 인정 안 해. 그리고 고집부려. 고집부려. 너 섹스를 좋아하잖아. 이러면 섹스를 거부하는 마음만 집착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 난 섹스를 싫어하거든요 거부하거든요 이 마음만 붙잡고 그 집착해요 나머지 하나 마음을 인정을 안해두 가지 마음을 인정해야 섹스를 좋아하는 마음을 써야 될 때는 쓰고 집착을 쓰고 섹스를 싫어하는 거부감을 써야 될때또 그걸 쓰고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두개다 인정 못하면 아무렇게나 쓰죠 늘 섹스만 좋아하면 창녀가 되고 창남이 되고 늘 섹스를 싫어하면 성녀 성남이 되는 거예요 두 개다가 이런 게 없잖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를 갖고 고집을 부려 나머지 하나 집착해서 그 마음을 해방시키는 게이 공부인 거예요 자기의 집착과 거부감이 똑같은 가해자로 하나임을 알고 그걸 인식할 수 있어요 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집착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거부한다고 자 여러분이 가장 집착하는 게 뭘까요? 그렇지 솔직해야 되는 사람 <웃음> 돈이야 자, 근데 돈을 갖다가 가장 무서워하고 거부해요 두려워하는 게 거부감이야 돈이 제일 무섭잖아 이 세상에서 없을까봐 두렵고 너무 많은 사람은 어때요? 잃을까봐 얼마나 두려워 돈을 사랑해서 엄청 많이 무, 돈을 버는 대기업 회장님 그거 주식 떨어지면 한 번에 몇천억이 날아가고 그걸 보면 얼마나 무서워 그게 거부감이야 두려워하고 어, 되게 거부감이 들잖아. 돈을, 돈을 잃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엄청 무섭지. 거부감과 집착은 하나예요. 엄청 좋아하는 가 엄청 싫어한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중에 누가 제일 무섭냐면 해나님 사랑해요 하고 막 나한테 와서 막 눈이 하트가 내가 해나님 없이 못살 이러면 내가 두려움이 올라와. 그 집착을 왜 그렇게 좋아한다는 건 어느 날너 같은 게왜 나한테 와서 내가 너를 미쳤다고 좋아했구나 이러고 간다는 걸 의미하거든. 처음에는 옛날에 꼬맹이 스승한테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무조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만 알고 그래 그래 이렇게 안아줬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버리고 뒤에서막 눈물하는 아가가 바로 그 아가더라 너무 충격받고 배신감을 느꼈어 근데 이제 마음으로 원리를 알고 나서 배신감을 안 느끼죠 아저 아기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거부감이 큰데 그때 그걸 못 알아차리고 휩쓸리는 거야 휩쓸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거부감이 올라오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만큼 애고는그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생겨요.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어떻게 해? 내 뜻대로 하려고 해 아닙니까? 네. 그 지배욕이 있어. 남의 새끼는 공부를 좀 못해도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때요? 덜하지겠지? 근데 내 자식은 공부를 못하면 어때? 어떻게든 잘하게 하려고 집착이 올라와요. 사랑하는 만큼 그 집착으로 애를 다다다다 볼까 공부 잘하라고. 지배하잖아 그렇게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서 그게 사랑인 줄알아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고 가해자예요 걔를 힘들게 여러분이 달달 볶아서 공부 잘하래 같으면 안 볶아도 잘해 응? 그냥도 잘한다고 볶으면 더 못해지기만 하지 잘해지지 않아 공부에 하대이겠지괴롭힌다면 해서 그렇지? 여러분 애쓴단 말이야 사랑할수록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지배하려고 해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내가 다른 걸할 때. 예를 들어 이 그림 그리기 시작했을 때 나를 버리고 간 아기들이 있어. 왜? 이유는 하나야. 왜 그림 그려? 나는 그림 그리는 거 싫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 소유욕이 심해서. 그게 뭐예요? 그게 집착할수록 가해자인 이유야. 그 사람이 행복한 거를 함께 그냥 받아줘야 돼. 허용해야 되는 걸 모르는 거죠. 이래야 된다고 지배하는 애구가 거부감을 바로 일으켜. 내 뜻대로 안해주면 거부감을 일으켜요. 그래서 집착이 클수록 거부감이 잘 일어나. 내 소유물로 여기서 지배하려고 한가 동시에 사람은 그 소유물이 아니니까 자기 독단적인 의지로 사는 자유 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 의지가 어떤 일을 할때 나랑 조금만 안 맞으면 여러분 생각해 봐. 나랑 딱 맞는 사람은 없어. 어떨 때는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내가 싫잖아. 왜 이렇게 했냐 그런데 남이 어떻게 나한테 맞아? 남이 나한테 안 맞을 때 남이 틀린 게 아니에요. 내 집착했던 내가 지배하려고 하다가 지배가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느꼈을 때그 지배가 안 된다고 느꼈을 때 거부감이 올라오거든요그 거부감인 걸 알아야 돼그 거부감이 가해자인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 거부감을 보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 거부감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가해자보는 두려움을 느껴야 돼 집착도 가해자라 그것도 보면 엄청 두렵고 수치스럽고 아파야 되지만 그 집착을 하면 할수록 올라오는 거부감이 세죠. 내 뜻대로 안될때 이건 아닌데 하면서 딱 올라와서 버리고 싶고 공격하고 두렵고 하는 그 거부감도 가해자래요. 그걸 보면서 두려워해요. 근데 데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안 보니까 거부감을 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거부감, 그 가해자가 내 인생을 만들어. 그래서 거부감을 다 버린 아기들은 이런 느낌으로 살아요. 세상에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 거부감이니까. 아,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재미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재미가 없어, 인생에. 제가 옛날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런지 몰라서. 아니, 멀쩡하게 옛날에 약사였을 때 돈도 잘 벌고, 해외여행도 가고, 어디 빠지는 게 없어. 모자란 것도 없어. 불만도 없는데 그냥 다 재미가 없어. 싫어. 어떤 걸 해도 재미가 없어. 이렇게 느껴지는 게그 집착했다가, 아, 자기 뜻대로 완벽하게 돼야 된다고 집착했다. 안 되거든. 안 됐을 때 올라오는 그 거부감. 다 싫고 믿고 하는 불평, 불만이죠. 불평, 불만. 우리 마음 공부 영어로 부정성.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저거 틀렸어. 맞다 틀리다 없는데. 자기가 틀렸다고 느껴. 기분 좋을 때는 다 맞아, 여러분. 안 그래? 맞잖아. 기분 좋을 때는 내 부인이 김치찌개, 된장찌개 어떤 거끓여놨죠다 맛이 확다 다 맞았어 다 어떻게 당신은 내 말을 안아 이래다가 기분 나쁠 때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탕 끓여놔도 이게 뭐야 갈비탕 맛이 이렇게 되는 거야 다 마음을 봐야 돼 자기 마음을 근데 그 마음을 못 보니까 틀렸다 맞았다 이건 아니다 불평불만이나 부정성이나 거부감이나 선악에 매이고 머리를 돌리면서 아니라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야. 그게 가해자예요. 그 거부감이 올라온단 말이야. 오늘 아침에. 근데 그 거부감이 여러분이 그게 가해자인 줄도 모르고 여러분의 마음인 줄도 모르고 딸려가. 막 아, 집착했던 반대급부의 거부감. 그 거부감이 두려운 걸 알고 인정을 하면 그 다음에 또 집착으로 갈 거야. 그 집착이 또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두려움을 느껴. 가해자인 줄 알고. 그러면 또 거부감으로 갈 거야. 그러면 거부감이 또 얼마나 두려운지 하또 집착으로 이렇게 닦여지는 거야. 처음에는 이만큼 집착해. 이러다 뚝떨어져 그만큼. 거부감. 이게 두려움을 또 느껴. 집착보는 두려움이 올라오면 그 다음에 거부감이 가지요 거부감 보는 두려움을 청산하면 또 집착으로 가죠. 그 다음에 거부감. 집착, 거부감. 집착, 거부감. 하다가 어떻게 이 집폭이 줄어들어. 이렇게 이렇게 줄어들어. 되게 정서가 안정돼 가요. 그래서 이 공부가. 사람이 공부가 안된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좋을 때 미친 듯이 좋아. 하늘까지 올라가. 그러다 나쁠 때빡 떨어져. 중신병자처럼 좋을 중 환자가 그거예요. 한없이 좋아. 좋을 때는 대집사 상태. 아무거든다 좋아. 그냥 노래 부르고. 옛날에 선배 언니가 집착이었는데 너무 내가 놀란 게그 언니를 보면서. 비가 오는 날도 좋고, 맑은 날도 좋아. 한달 동안 조울증 주기가 반복되는데 조증이 한 달이야 그때는 모든 게 만만이야 비가 와도 비와서 너무 어, 멜락거 해야 돼 너무 좋대 햇볕 나면 햇볕 나서 좋대 남자도 좋고 여자도 막 이래 미친 사람처럼 그러다가 울증이 떨어지면 비가 오면 왜 이렇게 꾸리꾸리하냐 맑으면 왜 이렇게 지랄맞게 날씨가 쨍쨍거리냐 뭐 이러면서 다불편불만 하는데 내가 조 선배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남자 선배가 그러더라고 조울증이야. 지금이 우 울증 기간이야. 이들더라고그 주기가, 음, 한 달이더라고요. 그게, 개수치가 될 때는, 여러분이 수치 상태일 때는 조증 상태고 여러분이 아주 개두렴 상태일 때는 우 울증 상태인 거야. 주기도 사람마다 달라. 어, 여러분이 이제 공부가 좀 깊게 돼서 무의식이 열려서, 조변, 아침과 저녁이 조석이 변해. 음, 그래서 아침에 되게 기분 좋고 누구를 봐도 좋다가 갑자기 저녁이 되면 다 짜증났다가 또는 하루하루 가 가고 1초 일초, 일초 가면 어, 딱 요거를 예민하게 아래차려야 돼요 그때 그 두려움을 봐야 돼 올라온 자기의 그 되게 너무 좋아 행복해 가해자 그치? 여러분 따라가면 안돼 좋다고 또다 싫어 거부감이 되고 두렵고 짜증나고 불평불만 부정성 가해자야 거부감 요, 요, 요거를 요거 보면 두려움을 느껴줘 그러면 여기 진폭이 줄어들어서 나중에 딱 멈추게 돼요 이걸 깨달음의 용어로 부동지딱서 있는 상태 좋고 나쁨이 없는 상태 좋은 것도 그냥 받아들이고 싫은 것도 그냥 받아들이고 특별히 뭔가 바라는 게 전혀 없는 상태 더 돈을 벌길 바라지도 않고 더 출세하길 바라지도 않고 더이뻐지길 바라지도 않고 그냥 지금 이대로 만족한 상태 그때 최고의 천국의 상태예요 왜? 여러분의 괴로움을 어디서 비롯되느냐 욕망에서 비롯되 내가 가지지 못한 거를 가지고 싶은 욕망 기대감 만족을 못하는 거지 애고는 만족은 끝간데 없잖아 100만 원 벌면 1000만 원 받고 싶고 1000만 원 벌면 억이 갖고 싶고 억을 벌면 10억, 100억 이러잖아 얼굴이 예뻐지면 더 예뻐지고 싶어서 연예인들이 성형수술, 성형중독에 더걸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욕심이 욕심을 불러, 그치? 늘 괴로워. 권력을 얻으면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이것 때문에 괴로운데, 다 만족한 상태. 이대로 만족해. 바라나가 없어도 만족한 상태. 더 뭔가를 원해서 가장 편안한 상태. 예전에 어떤, 제가 그때는 수행한 지한 7, 8년밖에 안 됐을 때인데, 어떤 분이 깨닫겠다고 저한테 왔어. 근데 자기가 깨달은 사람도딱한번 봤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니까 가정주부였대요. 절에 갔다 만났대. 절에 갔다 만났는데 그분이 깨달은 얘기를 해주는데 40년을 아팠대 그 여자분이 40년을 아팠는데 어느 정도 아팠냐면 손톱 발톱 다 빠지고 그래서 계속 피가 나고 병원에 안 갔대 그렇게 아픈데 머리카락 다 빠지고 어느 날은 말도 못하고 귀도 안 들리고 막 이거를 40년 동안 계속 온몸이 아프고 너무 마음이 괴롭고 죽고 싶고 이 상태가 그냥 왔대 그분은 그러니까 그냥 조장 중에 업종 보을닦다가 죽은 주상의 그 업장이 계속 내려와서 스스로 닦은 거죠 그래서 40년 대는 어느 날 자기가 그냥 깨달은 거야 근데 너무 편안해 보여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깨달으면 뭐든지 다 된다는데 바라는 게 뭐냐고 물었대 그때 그분이 나는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자기는 바라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이야 너무 괴로운데 나도 꼭 깨닫고 싶다. 바라는 게한무것도 없는 처 편안한 상태. 그냥 행복한 상태로 되고 싶다 해서 이 공부를 시작했다고. 그래서 자기 좀 제자로 받아달라. 공부하고 싶다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의도적으로 공부한 게 아니고 저절로 이렇게 와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어떻게 공부됐는지 난 모르겠다. 그냥 열심히 사 살았는데. 그래서 저한테 왔거든. 그게 깨달음이에요. 여러분은 집착 애고가 이 공부를 하면 뭐? 돈이 떨어져요. 돈이 떨어지면 더 오고 싶어. 어? 그래서 여러분, 깨달은 사람의 무의유화, 신통을 뛰어넘은 신통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저절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비가 오고, 햇빛이 비치고, 이런 시처럼 그런 시를 쓴그걸 읽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게 자연스럽게 다 필요한 것이 제때 이루어지고, 제때 이루어지는데, 신통이란 자각이 없어요. 내가 했다는 자각이 없어요. 깨달은 사람은. 자기를 놔두어내는 나라는 애고 없기 때문에, 벌써 내가 했다고 하면서, 신통을 부리는 사이비 교주들은 못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자각이 없어요. 그냥 저절로 모든 것이, 신통을 뛰어넘은 신통, 무의 유하면 그냥 이루어지는 그런 경지로 사니까 남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도 우월감이 없어요. 공부가 될수록, 벼가 이것면 고개 숙이듯이 여러분이, 막 우월감이 올라와서, 나 수행 많이 됐어. 이렇게 거들먹거리면, 거기에 속아서, 아, 저 사람 수행 많이 됐대. 그 사람은 수행이 안 된다는 야 수행이 많이 됐다. 또는 나 수행 안 됐어. 이 마음도 사라져요 그것도 이상한 거야 수행이 많이 됐다 할때 수행이 많이 됐다고 착각하는 우월감에 올라온 거야 우월 애고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거기에 딸려가서 나 많이 됐다고 어? 인정하지 말고 또 수행이 너무 나안된것 같아 아직도 조짜가 때할때 그냥 안 됐다는 마음이 올라온 거야 열등이 마음이 그냥 이 열등이 마음이 나구나 이렇게 느끼면 되는데 또 진짜로 하면서 딸려가네 쓸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없어요 하네요. 그리고 어떤 제일 큰 변화가 뭐냐면 욕망이 없어요. 그렇게 더 갖고 싶고 더빼고 싶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할 역할을 하고 행복을 자족감을 잘 느끼고 감동을 잘하고 참외를 잘해 남을 보고 즉각 즉각 참외가 올라와요. 나보다 뭐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하다못해 길가는 똥개를 보고도 나보다 나은 걸 보고 즉각 배워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제일 행복한 거야. 공부될수 그렇게 참회가 올라오고 아, 내가 너무 잘못 살았다. 개도 저렇게 은혜를 아는데 이렇게 올라오고 하다못해 자갈돌을 보고도 참회가올라와요 무생물을 보고도 그러면서 되게 되게 잘 배우고 감동하고 그리고 은혜를 알고 고마움을 알고 굉장히 어떤 그런 경지로 살수록 아 공부가 됐구나 이렇게 느끼면 돼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에게 그냥 은혜가 되지 그냥 감동을 주고 존경스럽고 나 저분처럼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야 세상이 변하는 거죠 그 여러분 한 명이 그런 존재가 되면 수백 명이 여러분을 보고 나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저절로 존경심이 일어나 인간은 내면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권력을 좋아한다고 믿는데 그렇지 않아 내가 말하는 그런 순리의 인간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제일 좋아하는 거야 왜? 권력자인 국회의원을 보고 여러분 감동하고 존경합니까? 막 욕하잖아 대통령도 아름다운 마음 안쓸때막 욕하잖아 그렇게 권력자 자돈 많은 걸 그렇게 좋아한다고 좀 전에 얘기했는데 진짜 돈을 좋아해? 그러면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존경하고 무조건 좋아해 야지안 그러잖아 막 욕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잖아 하지만 내가 말한 그런 순리의 인간 그런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한없이 부럽고 저렇게 되고 싶고 존경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알고 보면 모든 인간은 그런 순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집착의 사랑은 거부감인 미움과 하나인 그런 집착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 집착적인 사랑도 나라고 인정하고 그걸 뭐 그게 가해자인 걸 인정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거부하는 미움도 나라고 인정해서 가해자로 인정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나라고 인정한다는 건뭐예 내가 만든 마음이라는 거지 내가 만든 가해자 마음이 집착인 사람이고 거부감이미움인걸 인정할 때 나라고 인정하는 거야 인정해서 그걸 뛰고 넘은 진짜 사람 다 받아들이고 허용하는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고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고 그냥 지금 나를 그대로 만족할 때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람이고 그게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세상을 사는 비결이고 자기가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은 남을 다 주인공으로 인정해줘요 사이비교주는 자기만 주인공이야 다 자기만 보라고 하고 내면의 마음을 보게 하지 않고 자기만 집중시키고 성을 착취하고 돈을 착취하고 사람을 구속해서 지배하고 권력으로 다스리고 이게 살인 거예요 사이비는 딸이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그 마음을 쓸때 나도 사이비인 거고 어떤 종교 지도자가 나만 보라고 내가 구원자라고할때그 사람이 사이비인 거예요. 마음을 잘볼줄 아는데 그걸 분별하는 눈이 제대로 있어야 제대로 공부를 할수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늘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 헤라님, 헤라님하고 언제까지 헤라님을 쳐다보는 게 아니야. 지금은 나를 보면서 여러분이 마음이 벗어나 있을 때 자기 마음을 안 보고 집착할 때 그거 알려주고 또 버리는 마음쓸때 그거 알려주고 스승을 따라오지만 여러분도 저처럼 여러분 내면의 신성이 여러분에게 인재하는 날이와 영체님이 오는 날이 온다고요. 공부 뭐 그렇게 자기 마음만 보고 가다 보면 그러면 더 이상 밖에 스승은 필요없는 때가 있어. 지금은 나고될까봐 여러분이 자기 마음 못 보면 툭 한번 쓸려 눈만 팔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목자와 양 양치기의 목자가 전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면의 신성이 깨어나면 여러분들이 양치기가 될수 있는 거야. 영채님이 인도하면 그때 내가 필요 없어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똑바로 보니까 그걸 따라가다 보면 그 여러분 내면의 마음이 신성까지 영채님과 하나 되는 날이 딱 오는 거예요. 그 영채님을 만나는 날까지 저와 같이 가는 거고 세상에 그걸 알려주는 거야. 많은 세상 사람들이 깨어나야 돼. 다 비춰있는 거야. 구원자는 밖에 있다고 하면서 어떤 정치인이 구원할 거예요. 어떤 정치인이 내 인생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전 세계를 핵으로부터 누가 구원할 수 있는 데내 마음이 온 인류가 자기 마음의 인도자를 따라 자기 내면의 본성이 깨어나면 신성이 깨어나면 핵위협으로부터 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각자 주인공으로 살게 되고 더 이상 거기에는 미움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기 내면의 구원자로 봐야 돼 돈도 구원자가 아니고 이성의 사람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고 오직 내 마음을 봐야 돼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시켜서 보게 해주는 존재예요 그걸 명확히 알고 저를 따라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해줘도 둘 중에 하나예요 사회비라고 막 욕하면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막 집착하고 따라거나 아주 집착과 거부감이센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의 반은 저를 보봤서 거부감이 센 사람은 막 공격하고 미워하고 자기 마음을 보여주니까 마음이 얼마나 무서워 내가 네 마음을 바라 아니까막 이러고 도망가 사이비라고 하면서 그리고 진짜 사이비한테하해 <웃음> 근데 자기 마음을 집착하고 마음에 빠져있는 사람은 또 헤라님 해라님 하면서 나 좋아하는 마음에 빠져버리네그 마음을 봐요 이게 내 마음이구나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 해라님을 좋아하는 이 마음이 내 마음이야 열등의 집착이구나 이걸 봐야 되는 거야. 음, 그 마음에 빠져버리고 둘 중에 하나죠. 큰 사람은 근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 영채 말 가족은 공부가 돼서 그 진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가 딱 말하면 예전에는 제가 다를 가르쳐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면 저를 막제 손가락을 보고 막 뭐라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의 마음 뭐라고 <웃음> 마음을 딱 가르치면 여러분이 제 이제 그래도 마음을 보고 조금 못 보고 왔다 갔다 하다라도이 영채 그림 보고 하면 또 분리가 되고 홀를 듣고 하면 또 분리되고 합니다. <웃음>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따라와 주시고, 지금까지 이제 긴분들이 10년 넘게 저를 따라와 주셨어요. 근데, 감회가 새로운 게, 어제도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되게 눈물이 많이 난 게, 제가 이 수행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을 보기 시작할 때, 너무 괴롭고 아파서, 야, 이거 하다가 어느 순간 나 혼자 남고, 아무도 안 오고, 나 혼자 세 장과 갤리되는 거 아니야? 이랬거든요. 너무 아프고 힘든 공부라, 한 명도 안 따라온 줄 알았어. 딱 하나거든. 나한테 집착시켜야만 따라오거든. 제자가 있거든. 모든 수행터가 지금 그래. 요그 가르치는 스승한테 집착시켜 버려. 그걸 이렇게 간극을 두면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려. 어쩔 수 없이 집착으로 가고. 그럼 못 깨달아요. 근데날 버리고 갈까 봐 집착으로 끌고 가. 거의 대부분의 수행터가. 내가 뭐온세상기 수행터를 다 안다고 못하니까 100%라고 못해도 내가 아는 모든 수행터는 그렇게 가르쳐. 그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직장을 갖다가 이게 분리시키니까 영체 마음이 오래됐지만 이렇게 성장이 빠르진 않은 거야. 진짜 공부할 사람, 자기 마음 볼 사람만 오니까. 그 되게 괴롭거든. 집착하는 상태에서는 괴롭지가 않아요. 좋기만 해. 미친 듯이 집착하니까. 근데 그 집착하는 나를 보고 두려움 느끼게 하려면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아무도 안 올지도 몰라. 근데 제가 결심해서 단한 명이 따라와도 진짜 제자를 내겠다. 깨달은 제자를 내야지. 내가 교주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닌데 어. 그 사람과 나를 위해서 나는 단한 명이 깨달아도 이게 정도를 걷겠어 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제가 정도를 걸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살아있고 지금 이렇게 공부가 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요새는 제가 힘들고 아파도 너무 행복하죠 여러분이 진짜 수행자가 돼서 자기 마음을 보고 앞으로 10년, 20년 꼭 깨달을 거라는 제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깨달으면 적어도 제 직계 자자 몇백 명만 깨달으면 우리나라는 변해요 안 변할 수가 없어 반드시 변하고 우리나라가 변하는 걸 보고 완전히 호기인 인간 제세 이화로 깨어나서 전혀 다른 사랑의 세상으로 너무 너무 사랑으로 하는 일이 그냥 무의 이화로 척축 되는 걸 보면서 다른 나라들이 다이 공부를 자기 마음만 보고 자기가 주인공으로 사는 진짜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 시대는 진짜가 아니에요. 그냥 청만한 거지. 진짜 인간 중심에, 인간 내면의 신성이 깨어나서 새로운 인류의 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신성의 시대, 깨달음의 시대, 신인류의 시대. 인간 중심에, 인간이 모든 걸 초월해서 신성으로 거듭나서 사는 새로운 인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걸 여는 게 여러분이기 때문에. 저한테 여러분은 굉장히 소중하죠. 제자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엄청 아프게 혼내기도 하고 공부도 시키고 또막 어 끌고 가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서른 일곱, 여덟 살에 여기 입문해서 지금 제가 쉬운 다섯 살이거든요. 이때까지 여자 인생의 황금기죠, 그렇죠? 가장 오직 제자 키우는 일밖에 한게 없어. 내 인생에 뭐 남자 만나고 돈 벌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 버는데 매진는 거라고 생각해 일반인들이야, 너. 돈은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돈은 그냥 따라왔어요. 오직 나는 그 제자키우고 마음공부 시키는데 매진했더니 돈은 내가 쓸 만큼 필요한 만큼 다 오는 거야. 더도 안 와. 내가 어, 거추작거릴까 봐 더도 안 오고 덜도 안 오고. 다 그만 그만 오죠. 그냥 온 거고 오직 그거밖에제 제자들이 다 알아요. 제가 살아남을 살아남, 10년 이상. 그것만 했거든. 그래서 나한테 남은 보물 온통 자기가 제일 관심 쏟은 게보물이잖아 그게 여러분이야. 왜여러분이야고 깨달은 사람이니까. 깨달아서 나라를 구하고 우리 민족을 구하고 세상을 꼭 구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서 힘이 나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스승으로 살고 우리나라를 꼭 구해서 홍익인간 제세 이와로 인류의 스승 되는 국가를 꼭 만들고 그리고 죽을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가 깨어나서 다 같이 사람으로 사는 나를 라 꿈꾸면 제가 지금 이렇게 헤드티비 틱토크도 하고 위시를 비롯한 8개, 9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을 내면의 본성을 보면서 여러분의 집착과 거부감이 하나인 것 사랑과 미움이 하나인데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이 만든 내면의 참나 본성이 만든 가해자임을 찾고 자각할 때 본성이 한건 없이 다가간다는 것을 오늘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목소리>